이렇게 지문이 나와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봐야 될게요. 첫 문장. 이게 지금 조명이 없어서 잘안 잡히더라고. 역시 지금 하나지가않는데그 다음에 우리 이제 끝문장 보던데요.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는 거는 뭐냐면 주제 관련 유형이에요. 주제 관련 유형이면 너에게 알리는 거 얘기해봐. 주제. 그 다음에 제목. 제목. 한 문제씩 나오지? 응?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 나오지. 그 다음에 문화와 뭐 오지.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 어. 필자의 주장. 이것도 요지죠? 이것도 주제 관련 유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단 요약 있죠. 문단 요약. 40번 문제로 나오는 거. 모의고사. 요약. 예.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빅한 쪽도 전부 다주제심심문화가뚫린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얘하고 얘하고 둘이 이제 비교해야 될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비교를 하니다 비교한 결과가 뭘까요? 약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총 문장과 끝 문장의 내용이 똑같아, 그냥.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양관식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양관식두개 모으면 답이야. 아니면 뭐 어느 한쪽도 답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요 유형은 양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 타픽 센테스가 나오고. 여기 주제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타픽 어? 센테스가 나오죠. 주제문 나왔어요. 이렇게. 주제문 나오고. 여기 이제 구현 분들이 쫙 나와요. 구현 부연. 부연 A 나오면 여기 구현 B 나오고 구현 C 나오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여기 자 왜점으로 그렸냐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왜점으로 그렸냐면 여기가 적으시면 알겠지만 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야. 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두갈씩이야. 이런 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디덕션. 두갈씩 두갈씩 또는 연역적 방법이라고 책에 나오기도 해. 연역적 방법. 이게 두갈씩이에요. 두자가 무슨 두자야? 머리 두자야? 머리. 여기 있잖아. 주제목. 머리에 있잖아. 미관식은 이제 인덕션이라고도 하고 비합적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미관식으자 이렇게 주제문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주제문을 도기한 문장들이 쫙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잠깐 마지막에 결론 어, 흔히 이제 컴플루전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한번 더 나와주는데 이런 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나오면 이거는 뭐가 되면 냐 강화된 부괄식이라고도 하고 강화된 부괄식 자 아, 그냥 주제 문수고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필자가 여기 앞에서 나왔을 때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해 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죠? 어, 이런 경우에는 뭐겠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내용이지. 결국 주제를 다시 한번언급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 뭐, 5초짜리지. 어? 답 찾는 게 너무너무 쉽지. 중간 전부 다 스킵하면 돼요. 이런 경우 중간 스킵한다. 중간 과정은 그냥 스킵한다. 건너 뛴다. 두 번째 경우는 자, 관련성만 보시면 돼요. 첫 문장, 첫문두 번째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문장이 더끝 문장보다 포괄적이야. 어, 내용의 관련성이 있는데 분명히 같은 관련성이 있어요. 이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왔던 토픽이라는 게 여기도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픽이 일단 존재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훨씬 더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게 주제군요두 가지 식이야. 이 양관식은 아까도 강화된 누가 씨 얘기한 그랬어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첫 문장이 아니라 끝 문장이 보관적이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미관식이에요. 관련성은 있는데, 자 앞쪽에 앞쪽에서 주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면 음. 그러면 결국 어, 어떤 주제 주, 주제를 위한 주제를 어, 이거 위한 전제 부분들에요. 이주나오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실들이모아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네. 임, 일반적 원리가 나오는 거야. 어? 일반적 원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일상 갔는데, 일상 갔는데, 과속 운전자 두명 만났다고 그래갖고, 네. 일상 사람들 모두 과속 운전자들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의 오류직이지 그래서 모집 집단, 수집 집단들이 정보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 증거들을 쭉된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화 시키는 거 이게 미관식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위해서 귀납적 방법이라고도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둘의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관련성만 인정되면 더포괄적인 문장에다가 손을 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렇지? 어. 그래서 이건 미관식 구성으로 붙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련성이 없을 때.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어. 끝문장하고. 이런 경우는 고민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만 오늘 얘기할게요. 뭘 얘기할 거냐면, 통년 비판글이 워낙에 지배적이다 보니까, 응? 나온 글 중에. 통년 비판글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것만 설명합니다. 통년 비판글은 첫 문장과 끝문장이 같지 않은데, 같지 않은데, 자, 출문장이 결국은 뭐야? 끝문장에다가 문장, 여분들 방점을 찍어주시고 이게 이제 어, 끝문장, 끝문장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 그러면 여자들이 뒤에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둘째 문장이나 셋째 문장 쯤에 내려가다 보면 이 중에 어디에 가야 뭐가 있냐면 반대의견이 나와요. 보통 반대의견은 내가 어떤 연결을 통해서 나온다르그니 어? 어떤 연결을 하우에 거나? 것 같은 걸 통해서 나온다 그랬죠? 인컨트레스트, 온더 컨트롤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타 등등? 온디아젠들도 있죠? 하나저어져볼게요 저저 빈도수가 높은 순이다. 온디아돌 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나와죠. 그리고 다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 반대의견을 뒷받침해 줄 만한 논리적 증거가 나옵니다. 논리적 증거 그래서 내가 요, 요 말을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뭐 논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니까 반증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논리적 증거. 논거가 여기 나옵니다. 알겠어? 강화시키죠.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임팩트 같은 걸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주시죠 근데 임팩트를 꼭 임팩트를 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 요즘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요거가 유사표현, 인 임팩트도 같은 뜻이고 인 리얄티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같은 뜻인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반대 의견과 그 논리적 증거. 이걸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돼. 이 주제 찾으면 결국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오지 주장은. 그치 않나? 그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대하는 자세, 기본적인 자세에서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주면 되고요. 초반에. 나중에 좀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전체 맥락을 통한 어떤 찍기 연습 들어갈 때는 이제 경우의 수가 좀더 많아. 갈라진단 말이야. 일단은 요걸 알아두세요. 맥락을 알아두시고.